안녕하세요 쯔노튜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언박싱 영상인데요 오늘 언박싱한 제품은 코미카의 CVM WM100 와이어리스 마이크입니다 제가 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좀 알아보다가 소니의 D11 제품을 많이 전문가분들이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제품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60만원대 뭐이 정도였던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성비 괜찮은 제품을 알아보다가 이 코미카의 CVM WM100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스 겉면, 겉면을 살펴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제품 사진과 뭐 제품 모델명, 제조사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옆면에는 간단한 뭐 제품 정보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최대 100m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면에는 이제 자세한 스펙 정보가 적혀 있고요.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아니 가방이 들어있네 아마 이 가방 안에 제품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면 네. 유저 매뉴얼이 이렇게 WM100-RX 리시버 인것 같고요. 여기는 WM100-TX 송신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쪽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 방지가 잘될것 같고요. 이 앞쪽 이 네, 부분 열어보면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고리 두개 들어있고요. 네, 케이블 네, 데드캐시네 핀 마이크입니다. 이거 이제 콜드슈 부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사고요. 이거는 XLR 변환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다 열어봤고요. 제가 이 제품을 17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어, 굉장히 가격 대비 구성품이 되게 탄탄하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 핀 마이크와 그리고 샷건 마이크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이 코미카 CVM WM 제품과 마이크 음질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면서 오늘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야의 BY LM20 제품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라모닉 V 마이크 샷건 마이크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코미카의 CVM WM100 제품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쭈노입니다. 여기는 한강공원 강나루지구고요. 그쪽에 여기 모형 비행장이 있는데 코미카 무선 마이크 오케이. 거리 테스트를 수신감도 테스트를 해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이 보드를 타고 한 20m 정도 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스펙상으로는 100m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한 20m 정도 왔고요 코미카 무선마이크 거리감도 테스트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잡실지 모르겠는데 어, 거리에 따른 손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